예수님에서 구약시대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 예수님이라고 딱 되어 있으면, 예은진, 눈치채겠죠? 시시편 네. 110편 찾아 봅시다. 시편 110편. 신학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구약시대너희들하고 함께 했어라는 좀 말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시편 110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예은진 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0편이 구약성경인 건다 알잖아요. 그죠? 110편.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라고 여기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되어 있죠. 네. 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가 누구예요? 여호와 요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네. 아버지 하나님이 네. 아들 하나님이신 내 주에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다윗이 하늘에 이 하나님 예수, 다윗은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단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 진짜 그래 했는지.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내주또 네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주님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죠? 내 주,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이게 조금 불완전해 보이면 8 5절 한번더 봅시다. 5절 절한 번, 시편 110편 5절 한번 읽어봐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력하는 날에 열락을 쳐서 파실 것이라.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 네. 음. 세상 모든 왕들에 대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래서 주의 우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아들 하나님 주 예수님이 근데 이거는 신약 성경이 아니고 지금 구약 성경의 다윗이. 그죠? 예. 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조금 어려워요 이거 해석하는데. 근데 아주 여기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로 예수라는 그 존재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세요. 소림 때 예수님. 신천지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던 어떤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성경만 그대로 말하니까 예수님 구약에 나왔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다. 없는데 거기는 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런 거는 예언이라서 음. 그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음. 이렇게 말한 게 나중에 실제로 나타날 거다 소림때 예수. 예수님 음. 음. 네. 음. 신천지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던 음. 어떤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음. 어제 내가 지정의 인격체 인격체 말했잖아 예수라는 예수 성령 하나님 성부라는 이걸 존재를 이렇게 할때 예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어떤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나 생각 이렇게 집에가면 자기들은 그렇게 말해.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할때 거기에 한번더 들어가서 답을 해 달라라고 말을 해야겠지. 하나님 머리 그럼 내머릿 속에 만약에 내가 머릿 속에서 엄마를 생각한다고 한번 해보자. 내 머릿속에. 그럼 엄마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지금? 생각으로? 응, 생각으로.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있는 어떤 그 생각이 생각이 인격체야, 허상이야? 뭐 이미지야, 무지개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실존하는 머릿속에 있는. 근데 그런 걸좀 깊이 생각해 보면 답이 안나와버립니 지금 예? 말씀하시고 하는 요점이 뭐죠? 응, 요점은 거기 신천지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그럴싸해 보여. 근데 거기서 한번더 우리가 생각을 해 보거나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 봤을 때 이게 뭐 설명이 안 되고. 근데 나는 선명하게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에서 구약 시대 활동하셨다. 이 다윗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은 다윗을 봤다. 다윗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야. 봤다 이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보셨다 하거든 이런 거야. 천사 있잖아. 천사. 천사가 육체가 있어? 없어? 천사. 천사 육체가 있어. 천사는 영적 존재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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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천사 육체가 있어. 천사, 천사는 영적 존재잖아. 근데 역사서에 보면은, 음. 야곱이 천사랑 씨름했잖아요. 씨름도 하고, 눈에 나타났다라는 의미는 내 눈에 보였다는 거야. 네. 가시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네. 눈에 보였다는 건 어떤 물체가 있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천사의 우리와 다는 육체지만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천사가 영적 존재야? 영은 안 보이는 게 영으로 알고 있잖아. 그렇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자고. 그치?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했을 때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안면을 봤다 그래? 못 봤다 그래? 성경이.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면서 래 성경이.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여야 되잖아. 천사도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야 돼. 자기 의지가 있으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아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음. 누군가 말했을 때 음. 성경이 정말 그렇게 한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이런 취지야. 진짜 음. 자 여기서 정리할게 오늘. 야, 어제 말했던 거 결론이 뭐였냐면 신천지하고 성경하고 다른 이단들하고 성경하고 진리냐 비진리냐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다들 인간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네가 내가 말한 성경 구절 이런 성경 구절을 다시 계속 한번 찾아 보자.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고 이, 이 타이밍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긴 자로 넘어갑시다. 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모든 성경의 앞 앞쪽에 결론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음. 음. 이거를 듣는 이유가 이 제가 제신천지테 잘못 배운 거를 있을 거니까 그걸 고쳐주시는 거죠? 신천지 것과 신천지 것을 다 하기에는 너무 신천지 것을 네. 예를 들어서 나 입장에서 다 하려면 1년 배웠으니까 1년이 걸려. 근데 나는 지금 우리 거 진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네가 밖에 나가서 물어봐. 당신 예수님이 창조준 거 알아요? 물어봐. 장로님한테 가서 근데 이제 엄마는 제가 신천지에서 나오기를 바래서 맞지?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응. 이제 제가 신천지를 갔던 가서 이제 막 거기 얘기를 했던 이유는 거기가 귀시록을 풀어준 게 신기해서 간 거거든요 그렇지 진짜 다 풀어줄 거거든 지금 순서대로 해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건 나는 14일 안에 네. 신천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우리 거 아, 당연하지 신천지 건 네. 당연한데 목사님이 지식이 많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 게시록을 풀어주시면은 당연히 이제 지금 풀어줄 거야 아까 이긴자 말하잖아 네. 응. 내가 신천지 이걸 하지만 네. 내 마음은 너를 1년 동안 붙들고 네. 신천지에서 배운 걸다 해주고 싶어 근데 너하고 나하고 약속은 14일 했단 말이야 음. 그러면 그 안에 나는 이런 거야 이만희 총회장님이 죽거나 신천지 조직이 무너지면 너가 나와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조직에 넘어가 버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금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놔 그러면 신천지 믿다가도 다른 데 갔다가도 내가 분명히 성경으로 확인해서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배웠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창조준 걸 믿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내놔도 우리 걸 주고 싶어 진짜 구원이 뭔지, 진짜 복음이 뭔지 신체지가 하면서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읽고 요한계시록 실상 내가 해줄게 네. 그 제가 계시록을 사실 제일 궁금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면 구원을 준다 했는데 음. 그거를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걸 몰랐거든요 음. 네, 그거를 물어봤을 때이 네. 게시록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이제. 뭐, 우리가, 우리가 구원론 가르쳐 줄 거예요 구원론이라고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면 안 가지는데 구원론이 뭔지 잘못된 구원론을 알고 있었죠 자 그것도 해줄게요 응. 그, 그런데 그래서 제 핵심은 이거기 때문에 음. 만약에 이제 목사님께서 정말 구원받는 천국이 뭔지 음. 게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그렇지 그렇지 네.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근데 그 구원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잘못된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출발점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성도들이 알면 인간 예수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하고는 내가 믿는 신앙이 달라 그래서 너는 인간 예수만 알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 예수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야 창조주 아들이 예, 근데 그 아들도 창조사에게 동참을 했어.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걸 끝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응?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네. 이 모진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 위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보세요.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걸 직접 넣어서, 해석을 해서, 그리 이는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본체의 형상이라, 엄마 뱃속에 나온, 엄마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인간이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나온 존재다아 그지? 품속에서 나왔어. 근데 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야. 이해 가지? 하나님이 지구에 이것이 있으라, 이것이 있으라 할 때는 피조물이 돼.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같이 계셨고 안에 계셨단 말이야. 어떤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지.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피조물로 만들어버려. 거기에 이제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를 접목시키는 거요 유혹하는. 히브리서 3장 1절. 여기에 다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까지 어려울까봐 내가 다 찾아놨거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동그라미를 쳐. 아끼지 말고. 낙서 그냥 하세요. 이렇게 쭉쭉쭉 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도 요걸 보면, 신앙이, 내가 뭘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의 원인이 거기에 가 있거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게 믿어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냐고. 사실 저도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게 와닿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게 깨달아져 이렇게 비교해서 아, 내가 정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정말 악하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져 처음 단계가 그리고 그거와 막 동시에 정말 내가 나의 이 죄인 내, 내,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져. 근데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걸고 목숨까지 걸수 있어. 응? 나의 믿음이 누가 너의 믿는 믿음 너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냐라고 했을 때그걸 걸고 죽을 수 있냐? 그래 나 죽을 수 있다 정도. 근데 그 미, 그거는 엄마가 깨닫고 싶어도 안 깨달아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내가 너한테 다시 묻잖아. 너 예수님이 죽, 예수님의 죽음이 너 때문에 죽은 건지 믿어지냐고. 확실하게.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어. 근데 그거에 대한 불안함을 만들어. 어떤 행위 쪽으로. 그, 그 자체만으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제. 저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구원받았으니까 힘든 거야. 그거는 왜 힘든지는 하나님이 널 사랑해. 어? 내가 내 딸, 내 아들이 있어. 네. 응? 이뻐. 그래서 매일 떡, 빵, 고기 맛있는 것만 계속 주. 네. 응? 그리고 또한 사람은 계속 채찍질해, 때려, 때려, 때려. 네. 때려. 막 독수리가 막 새끼를 떨어뜨려버리잖아. 네. 어? 왜? 살아남으라고. 살라고. 너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널 시련을 주는 거야. 네가 맞아. 응? 구원 받았다 했는데 왜그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응?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성경은 구원 받아 지금 죽어 있어. 근데 다시 일어나서 심판 받고 천국 갈 거야. 그게 언제예요? 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성경은? 야, 이제, 그건 이제, 내가 그래. 우리가 물어봤 우리 나 이제, 이거야. 너가 아. 지금 궁금해하는 악 이게 이해가 안 됐어. 나는 아. 항상 성경을 아. 교회 난 것을 궁금했던 이유는, 아.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정말 예수님 오시면 언제 오냐? 그럼 음, 음. 뭐 만나야 갈거 아니냐? 음, 음, 음, 음. 근데 거, 거기를 보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성경에 다가 다 말고 다른 성령을 보내 줄게. 그게 재림 때 온대. 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영으로 왔던 그 것처럼? 것처럼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영이 다른 사람의 사람에게 온다그래서진장 음. 음. 그런 분이 계시다. 그 음. 그런 데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음. 그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사람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을 대신해서 말해준 사람일 뿐이다. 예, 근데 밖의 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음. 이만희 총회장님을 지금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음, 예. 그래서 맞아요. 순천지 나쁘다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맞았어. 그래. 그래서 그냥 간 것뿐이야. 그렇지. 그냥. 너 말처럼 다 그래. 나도 청년들 보면 그냥 아파. 내가 내가 이 성경 공부를 공부를 안 하고 네. 너처럼 처음에 신천지 공부를 했으면 나는 너보다 더 멋진 강사가 되어 있었을까 정말로. 그러셨을 것 같아. 어 만약에 신천지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신천지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잘돼 있어. 그리고, 오류를, 내가 10년, 20년을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이 정도인데, 일반 성도들에게 비유풀이 씨는 씨반 나무자 이런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것도 복음방, 초등, 중등, 과등, 6개월 공부를 했을 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이게 정말 복음처럼 네. 다가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가버리거든요. 음, 음. 근데 그런 마음이 참, 나는 이제 그게 너무 아프고 미안한 거지, 사실은. 같은 목사로서 예은진 네.